사랑, 무릇 증권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소나마 여유자금이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 어느 정도는 직장 생활도 해보거나 적어도 자기 명의로 수입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람들이다. 학생들이 주식 투자로 등록금을 날려먹었다는 이야기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는 학생들이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고 돈을 들고 객장을 찾아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전까지는 말이다. 내가 주로 노는 물인 코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가인 292포인트를 찍고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0년 봄 봄날은 가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저기 인천제철을 사러 왔는데 어떻게 사야 해요? 내 책상으로부터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귀여운 얼굴에 여학생이 가뜩이나 커다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아줌마 부대는 전부 놀라움을 금치 못한 표정으로 잠시 동안 그 여학생을 바라보았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 애뜬 아가씨는 이미 들어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곳 객장이라는 곳은 그렇게 20대 초반의 애뜬 아가씨가 배낭 둘러매고 올 만한 곳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객장에는 나 말고 많은 직원들이 사방벽을 둘러 자신의 위치를 잡은 다음에 일반 회사에서는 페이 테이블로 쓸만한 데스크 하나씩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 말고도 적지 않은 데스크에 선택사항이 있었는데 그녀가 그 여러개의 데스크 중에서 하필이면 나의 데스크를 선택했는지는 나중에도 듣지 못했다 혹은 내 아줌마 부대와 말하면서 웃고 있는 우리 테이블의 분위기가 좋아보여서 인지도 모르겠고 혹은 거의 군인처럼 바짝 밀어버린 내 머리통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건지도 모르겠다 실수로 이발소 가서 짧게 까가달라고 했다가 눈 떠보니 그렇게 돼 있었을 뿐이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이발소를 찾아간 적은 없다. 어쨌건 난 평소답지 않게 다소 더듬거리면서 이, 이리도 앉으세요. 하면서 자리를 권했고 그녀가 앉자 최대한 정중한 어두로 주식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다. 허구온날내 옆자리를 차지하고 앉던 아주머니 부대들은 뭐가 재밌는지 긴장한 나와 이해던 여학생을 번갈아 보다가 참으로 고맙게도 슬그머니 일어나 전광판을 보러 들 가주셨다. 아, 아주머니들.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했다 저 경제학과 일어서요 모의 투자 해봤어요 아네 그래서 이젠 직접 투자 하려는 건가요 아니요 어머니 돈이에요 대신 왔어요 그럼 계좌 운영은 어머니가 하실 건가요 그냥 인천 제철 사서 기다려 보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인천 제철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실적 추이 철강업에 대한 각종 코멘트 각종 차트를 불러 체크 하였다 한몇 분간을 말없이 빠르게 체크사항을 점검하는 내 모습은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여대생의 눈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다소 덤벙대는 듯하다가 일에 빠르게 몰입해 들어가는 나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으며 무언가 내 입에서 자신은 알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전문가다운 코멘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귀엽고 예쁜 눈길을 가만히 받고 있는다는 건 가슴이 뛰는 일이었다.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였다. 인천제철 왜 사라는 거죠? 에이 그거 사면 안 되나요? 안 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매수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나는 나스닥이 어떻고 국가신용등급의 미연준이가 어떻고 예탁금 증가 추이가 어떻고 하면서 허니 못 알아들을 이야기로 그 귀여운 여학생을 존경과 선망의 듯으로 빠뜨려 나갔다. 당연히 이 귀여운 여학생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졌으면 두말할 나이가 없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해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몇개 적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날 주식을 사진 않았지만 다시 날 찾아오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리곤 사랑이 시작되었다. 여인의 양기 주식을 한다는 것은 10층 8구 불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게 된다. 나 같은 증권회사 직원들의 경우에는 타인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다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순수히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경우는 없다. 친구들이나 친지들의 계좌는 계좌의 설정 단계에서부터 조금 차이는 있지만 친구와 친지들로부터 고마움과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보상욕구 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계좌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경지인데 난 그때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다. 많지도 않은 돈 2천만원이었지만 지연이 집에는 적은 돈이 아니었다. 지연이는 귀여운 여대생 당연히 다른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적당한 가명을 하나 정하려다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다. 이름 짓기가 이리도 힘이 드나 보다. 해서 온 국민의 요정 전지현으로 정했다. 지현이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넉넉치 않은 생활을 꾸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였고 만기가 되어도 원금이 유지되지 않으니 그로 인한 손실을 직접 투자로 메우고자 하였다. 사실 간접 투자가 실패하면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다. 그걸 직접 투자로 전환하여 손실을 만회하려 든다는 것 자체가 승산이 없는 불리한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이미 시장의 황금기는 지나가고 낙폭은 날마다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연이는 내가 자신의 손실을 메워줄 사람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처음 얼마가는나 역시 지연이의 기대대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잘 공략하여 20% 가까운 수익을 올리기도 했었다. 불이 켜보면 그것은 놀라운 선거였었다. 천지가 사람들의 신음소리로 뒤덮인 상황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다. 흥미있는 수익의 공식을 말해보자. 한달 주식 운영을 하면 얼마가 수익이 나야 만족하겠는가? 한 달에 30% 장이 좋으면 한 50% 정도 하긴 그런 소리 할 만도 하다. 주식을 사서 파는 걸 빠르게 반복하는 경우 하루에 20% 수익도 올리는데 한 달에 30%면 너무 약하다. 그런데 과연 매달 30%씩 수익을 올리면 1년 뒤엔 얼마가 될까? 1월 2일 첫 거래일에 1 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매달 30%씩의 수익률을 추가한다면 이 사람은 그 12월 31일에는 2억 3200원이라는 거액을 만지게 된다. 이런 너무 많다. 그럼 보다 쉬운 목표인 매달 20%의 수익을 올리자. 그런 경우엔 이 사람의 경우는 1월 1일에 1 천만 원이 연말엔 8900만 원이 된다. 놀라운 것은 2년 뒤엔 7억 9천만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얼토당토 않다. 한 달에 15% 수익은 어떠한가? 이 경우에도 한 달에 15%씩의 수익이 복리로 계산되므로 연말엔 5,360만 원이 훌륭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금의 5.6배 꽤 매력적인 숫자이긴 하지만 난 애초에 꿈도 소박하고 시력도 그저 그러므로한 달에 10% 수익만 올리려다이 경우엔 한달 10%의 수익을 올리는 목표가 12달을 유지된다면 3.1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1 천만원이 3 1 0 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가장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수익도 훌륭한 구조인 듯하다. 시장이 자꾸 급변하고 초보자라 자신이 없다면 그럼 한 달에 5%씩 수익은 어떠한가? 이 정도는 웬만한 초보자라도 할수 있다. 한달 내내 현금만 가지고 노리고 있다가 주가가 많이 내린 우양한 종목을 이동평균선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면 2에서 3일 안에 5%는 준다. 한 달에 5%씩 수익을 올린다면 이 경우에도 연말에 79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어 1 천만원이 1790만원이 된다. 이 어찌 놀랍지 아니한가? 지금의 나는 한달 만에 두 배를 만들 생각도 없고 단순히 2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도전하였다가 10% 정도의 수익만 올려도 정말 행복해진다. 목표는 매달 10% 이상 수익을 꾸준히 올리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다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며 난 지연이의 계좌를 가지고 그렇게 질풍노도처럼 들이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몰라섰다고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무시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다. 다른 수익을 올려야 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속삭임이 내 뒷가를 맴도는 듯했다. 아무리 한달 만에 30% 이상의 수익을 올려봐도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시장의 황금기에 그러했듯 몇달 만에 10배의 수익을 올리고 싶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주식을 샀다가는 엎어댔다. 처음에 한두 달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우린 대단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간이 나면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집을 찾아다녔다. 그런 여유로움은 서너 덜뒤 원금의 30%까지 날려먹을 때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녀는 철석같이 날 믿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당황하기 시작했다. 워성회복을 위해 질러던 미수가 나의 발목을 잡아 절망의 늪으로 잡아 당기고 있었다. 더군다나 시장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젠 어쩐다지. 위험한 도박. 이렇게 돼버린 거. 한 방으로 회복한다. 처음의 수익까지도 다 날려먹고. 이미 원금의 30%를 날려버린 지연이의 계절을 단숨에 회복하기 위해서 풀미수를 쓰기로 했다. 그동안 주요기법으로 사용하다. 급등주 공략법 테마주 공략법 가치 투자 기법 중에 위험은 있으나 가장 단기간에 빠른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급등주 공략법을 쓰기로 했다. 주식을 팔고 일주일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해서 유망 종목을 검색했다.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된 종목은 두 종목이었다. 두 종목 모두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었다.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분산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다. 잘못되었다 싶은 순간에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으려면 오히려 한 종목이 편했다. 문제는 이두 가지 종목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한 종목은 악재를 받아 한참 밀린 후에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종목이었다. 상한가가 세번 연속으로 나왔다. 다른 한 종목은 ANB 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연속으로 다섯 번이나 상한가를 뿜어낸 괴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제 아침 이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골라서 최대 한도에 풀로 질러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지점에 있는 친구로부터 메신저가 왔다. 뭐하냐? 퇴근 안하고? 어 그냥 넌 할만하냐? 오유원 것. 여긴 원래 신규 지점이라 손님도 별로 없잖아. 개점 휴업 상황이야. 응 하긴 신규 지점은 다 그런다더군. 그래 요새는 무슨 종목 가지고 매매하냐 응. 좋아 대신에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기그 종목을 사봐. 정확한 소식통에 의하면 작전이 진행 중인데 지금 천원이잖아? 2천원까지 단기간에 올린 후에 장기적으로는 5천원까지 올릴 거래. 관리 종목 탈피 발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야. 아무튼 난 오늘도 이거 샀어. 요즘 덕분에 시장 안 좋아도 손실은 안 봐. 수고하고 그럼 이 전화는 나를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적어도 관리 종목은 안 한다는 게 나의 신념이었다. 거기다 작전 종목이니 하는 소리 대부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왔다. 그런 은밀한 정보 없어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어 왔기 때문이긴 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허세부릴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내 입사 동기인 그 친구는 허튼 소리를 자주 하는 놈이 아니었다. 또한 서로 다른 지점에서 일하다 보니 바빠서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나하고 허구한 날 같이 어울려 돌았을 놈이었다. 날 위험에 빠뜨릴 놈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 종목의 그 급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이미 한달 전에 만들어진 저점 대비하여 8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관리 종목에 대해서는 상승하건 하락하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이용하여 소리 없이 오르고 있었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한가를 만들지 않고 주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었다. 이거 작전 종목인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걸 사라고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걸 하지만 만약 2 0 0 0원까지 올라간다면 지연이 계절을 원금 대비 50% 수익률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엔 시장도 장기간 하락했으니 곧 돌아설거고 그렇게만 되면 연말까지 원금 대비 3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 정도르면 지연이가 활짝 웃으면서 좋아할 모습이 어른거렸다. 궁지에 몰리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다. 평소엔 작전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귀식비 웃어주거나 친구들 같은 경우 정신차리라는 말까지 친절하게 해주던 나였는데 무슨 주문에 걸린 것처럼 그 정보는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문제의 D종목이 관리종목에서 탈피한다는 이야기는 현실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공장부지를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는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적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도 하였다 이거로군 공장부지를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실적이 호전되는 것으로 관리종목을 탈피한다는 시나리오야 충분히 현실성 있는 스토리였다 만약 관리종목을 탈피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인 천원은 결코 비싼 게 아니다. 거기다 발표 순간 나오는 급등을 이용한다면 원래 선정한 후보군 세 종목 못지 않은 급등을 맛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전주를 믿어서는 안 된다. 친구는 분명히 자신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전달했겠지만 그 역시 작전 세력의 일원은 아니므로 작전 세력이 언제 마음을 바꾸어 무시무시한 매물을 쏟아 부을지는 모르는 일이었다. 또한 의심스러운 것은 내 친구가 들은 정보가 과연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내가 아는 한 작전 세력은 자신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수시로 주문을 입력하는 컴퓨터 IP를 변경하며 사무실조차도 임시로 오피스텔 같은 것을 임대하여 진행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고도 없는 내 친구에게까지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다는 것은 이상하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입에서 입으로 전염되는 무서운 함정 그날 밤난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고민에 잠겨야 했다 원래 골라놓은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냐 아님 작전주이냐 다음날 주말인 관계로 난 지연이와 데이트를 하였다 그렇지만 지연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의 계좌가 떠오르고 더불어 어젯밤까지 고민에 빠져 결정하지 못한 종목들이 다시 떠올랐다 오빠 무슨 생각해? 오... 아니 아무것도 계속 말도 안하고 딴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 같아. 귀식 때문에 그래.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자니까. 오빠 잘하잖아. 아니야. 그냥 어제 늦게 퇴근했더니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헤어져 집에 오면서 생각했다. 지연이가 우와 정말 꿈만 같다. 라며 좋아했었던 것이 언제였지? 말은 안 하지만 혼자 계신 지연이 어머니도 불안해하실 거고 그래서 지연이도 고민에 빠져있을 거야. 다음 주엔 반드시 회복해야 돼. 후보군인 세 종목 중 어느 종목을 선택할지는 장중 대응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일요일 하루를 더 보냈다. 그리곤 다음 날 9시 시장이 오픈되었다.